안녕하세요, 신국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디로 할게요? 2018 아세안 음식 문화 축제에 와있는데요. 뭔가 내가 리포터가 된 기분이야. 그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 지금 다 식사하시고 계시니까요. 조용히 하고요. 민남아시아 10개국,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까지 한국에서 이 10개국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페스티벌이 열렸어요. 직접 그열개국의 음식들을 다 먹어보려고 이 자리에 와있습니다 제대로 한번 먹방 찍으러 가볼까요? <목소리> Literally, uh, it's called a rice c a t a i t 티켓이 나와요. So, I'm from Vietnam, Cambodia. 8개 국가 음식은 다받아왔어요 So, I'll show you. I'm going to put it in the b o I'm g i n g t t it i b o 시향대로. <웃음> 먹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장이 <웃음> 좀 많이 들어갔고. 렇먹는 떡이 있다면, 이렇게 먹고 떡이 있다면, 이렇게 먹고 있는 떡이 가지 지 이렇게 먹고 있는 떡이 있다먹을다게먹 토마토 떡리소다게 먹고 토는 떡이 있다면, 게이 이는 꼬치 음! 맛있다 꼬치를 밥반찬으로 먹는다 떡볶이가 들어간 살고기 약간 아시아 쪽에 쌀이 달달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쌀이래 남동 닭고기도 들어가 있고 맛있다 콩밥이다 진짜 외국 그기달한 쌀이야 음. 누들 누들 이거는 누들 약간 고수 맛도 많이 나고 이거는 이국적인 향이 많이. 음 맛있어. 들어가오 이제 고수의 향은 이쪽까지 없어요 라임 콩쎄를 씹어보 메인 10개 먹으니까 벌써 몇분인데요 일단 가장 생소했던 건 이거 찰밥인데 이게 디저트래요 이 흰색이 달아 디저트를 할수 있겠다 이 디저트가 약간 코코넛 베이스의 맛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진짜 내 마음 있던뜸 아, 진짜 맛있어 배가 떠질 것 같아요 여러분 <웃음> 촬영 끝나고 또 천천히 먹어야겠어요. 네! 오늘 한 아세안 센터에서 이렇게 아세안 푸드 페스티벌에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먹방을 해봤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아시안 음식들을 많이 요즘은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분들,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좋아해가지고 볶음밥류, 나시류를 자주 즐겨먹는 편입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신쿠기 먹어봤으면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쿠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